무한리필 양치털 털로 밥 t o 리한한에에서무한양필치라치컨셉컨셉장 그 먼저 네. 시저한도한라이 네. 해요 해요. 네 n 네. 기 c h 기 Yankochi, Yankochi, y a n k o c h 한 y a 과 k 양 c h i 이거 먹으려고 지금 점심도 안 먹고 기다렸어요. 얼마나 먹으려고? 돼지 고기, 쫄란, 마라 소스, 강황 소금, 고추장,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고추 스프. 일단 초장을 이만큼 마라소스는 조금 위험하니까 옆에다가 살짝 강황소금은 따로 <웃음> 기름기가 촤르르 흐르면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양꼬치 벌써부터 향에 취하는 것 같아요. 다른 무한리필집이랑은 약간 다른 게 애들이 매우 두껍습니다. 그래서 익는데 한참 걸려요. 여기 봐봐. 이게 좌석이에요. 이렇게 딱 붙어요. 이게 왜 홈에서 이게 없어서 전좀 불안했는데 이게 어우 좌석이라가지고 알아서 덴굴덴굴 굴러갑니다. 양꼬치집마다 약간씩 다른 시스템으로 재미를 더하네요. 많이 굴리는 자가 많이 먹을 수 있죠? 단한 칸도 놓칠 수 없잖아요 어 냄새 좋아 뭔들 안 좋겠니? 양꼬치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돼지고기 먼저 먹어보려 그랬는데요 양이 먼저 익었어요 얼마만에 맛보는 양이냐? 음 맛있어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일단 소금부터. 음! 깔끔해요. 워낙 여기 소스가 강해서 카네 맛이나 이런 거는 안 나고. 다음, 어, 마라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 음, 적게 찍었나? 소스 한 개나 끝이 한개 초장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초장 듬뿍 찍어서 그냥 초장이에요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역시 정석인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찍어 먹어야 맛있죠 돌아가면서 짜지 않으면 듬뿍 찍어 먹어도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양꼬치 먹기가. <웃음> 오, 양꼬치 먹을 때 아시죠? 손이 바쁜거요 손과 입이 함께 바빠집니다. 바바바자 이건 돼지고기입니다. 음, 뭐 엄마? 돼지고기 이렇게 담백해도 써요? <웃음> 어, 음, 음잘 익었어. 소금이랑 잘 어울려요. 근데 양꼬치를 먼저 먹은 게 실수였어. <웃음> 약간 퍽퍽합니다 이게 양으로 승부하다 보니까 막 고기 하나 하나 막 맛이 뛰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배 채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소고기 올릴게요 소고기 저 들어갑니다 어머 <웃음> 아우 기뻐 음. 입이 시지를 않아 얼어있는 고기라서 내일이면 익을려나 오늘이면 익을려나 봄에 불만 익을 때까지만 기다리다가 입에 음. 쏙쏙 빼먹습니다 어, 드디어 새우 새우가 왔어요 새우가 먼저 익을 것인가 닭이 먼저 익을 것인가 아니면 소? 어머나 지금 돼지 버린 거니? 소야 괜찮아 소야 오랜만이지? 즐겨요 <웃음> 맛이 없어요 믿는 소의 혓바닥 찍혔어요 아... 아까워서 먹는다네 진짜 우리가 너무 열정적으로 갈아 먹으니까 불을 수시로 갈아주시는데요 어, 아, 먼지 제 털리지 말라고 저렇게 세심하게 신경쓰는 거 보니까 너무 한심이 됐습니다 또 불을 갈았으니까 열심히 구워봐야죠 다시 처음부터... 아니지 다시 처음처럼 아 근데 밥술아 너 뭐가 빠진 거같이 꼬치가 있는 동안 뭐가 막, 막 생각나고 그러진 않니? 다들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만 먹고 뭐좀 생각해봐 뭐 닭이 그 맛이 그 맛이지 뭘 입천장 괜찮니? 이것도 맛이 애매해요 초장 애매할 땐 초장 초장도 애매합니다 맛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굽지 마세요 안 구워도 돼요 여기에는 이렇게 밑에 써 있거든요 무제한 양꽃이 최초로 개발한 집 시간 제한 없습니다 꽃이 남겨도 벌금은 없지만 남기지 마세요 단품 메뉴 오케이 술도 있고 포장 판매도 되는데요 주차는 조금 어려워요 공용 주차장에다 주차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친절하게 와이파이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장 포장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바로 먹는 게더 맛있고요 그리고 일단 메뉴들이 보시면 진짜 제일 비싼 게 8,000원이에요 이렇게 다 있는데요 진짜 제일 비싼 게 8,000원이고요 오히려 더 비싼 건 술이에요 공보가주 3만원 연태고량주 3만원 이게 제일 비싸요 새우도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음 바삭함 성공 음와음와 음. 와. 새우 괜찮네 맛있어요 새우 새우 좀꾸물려지는 소리 연태고량주 하나 작은 거 주세요 네네 이게 갈매기인데 일단 소금에 찍어 먹어볼게요. 돼지비를 내나요 음, 음, 음, 음. <웃음> 이건 안 먹는 걸로 <웃음> 갑자기 생각났어 왜 나는 무지한 양 꼬치를 먹으면서 풀로 뿔 때가 생각이 나는지 이렇게 나오니까 거꾸로 짜는 거야 단지 입에 무는 것만 달라요 연습이나 해 아, 고기나 뜯고 있어 아, 이거 뭐 아, 좋고 될 것? <웃음> 양꼬치랑 새우 주세요. 무늬 네. 잎이. 맛있어요. <웃음> 오늘 양꼬치랑 새우만 뽀셔버릴 거예요. <웃음> 우와, 감사합니다. 새우꼬치 많이 안 줘서 좋아요. 어? 네개 좋네. 저어다보니 VIP 세우 고객님들 사우나 찜질 중입니다 노릇노릇 어머 맛있겠다 이게 다 얼마치야? 연태고냥 맞나요? <웃음> 몰라요 아무튼 연태고량주예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연태 고랭도 재밌는 게 이렇게 올리면 슝슝슝 슝, 슝.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까고 원샷하기 좋게 짠와내 장기 위치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러고 사장님, 여기 통마늘 있어요. 통마늘 마늘. 네. 아, 마늘꽂이 있어요 마늘꽂이 따로 시켜요? 아 천원에 다섯꽂이? 마늘꽂이 하나 주세요 다섯 개에 천원밖에 안합니다 싸긴 싸죠 근데 돈 받는 게 약간 아까 빈정상하다고 했는데 뭐이 정도면 천원이면 어우 만족 <웃음> 구워버려야지 아, 이거 원래 껍데기 있게 구우면 훨씬 더 바삭바삭하게 익일, 익힐 수 있는데 껍데기를 아예 벗겨서 주셨네요 <목소리도> 엔 네. 쟁 응징 엔진이 커. 승리 한자마셔야죠이아 장규 위치 장규 위치 아 이럴 때음 어.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